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확정정산 대상으로 자주 선정되는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확정정산 대상으로 자주 선정되는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첫번째 보험료 신고 방법 및 주요 검토사항 등을 활용하여 공단의 확정 보수 총액이 제대로 신고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험료 신고 방법 및 주요 검토 사항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건설협회 기성 실적 신고 시 원도급과 하도급을 올바르게 구분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을 틀리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추정하는 보수총액이 많이 산정되어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사금액을 공사기간으로 나누어 정산연도의 사업개시 공사금액을 산정함으로 공사기간 등이 연장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 개시 신고한 공사금액 상승으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개시 신고할 때 공사금액에서 공급가액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역시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금액에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계시신 곳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무사 등의 회계기준에 맞게 계정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선정의 기준에서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이 대략 50% 이상인 점유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료비에 외주비까지 포함하여 기장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정산 대상으로 자주 선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